봤나? 첫턴의 페이엔 삭제. 자, 하이, 구호,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인특집. 여러분들이 신청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요. 속력 젤드. 우리 옛날에 이거 얼마나 멋있었나 이거. 호호 빡. 그지? 치피 두배 증가 썩기 피해였는데, 이마가또 무서운 게 뭐였냐면, 개성이요. 지피사이기 한칸 감소할 때마다 치피가 30%씩. 총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 p 가 90% 올라가야 니다이 말이죠? 개그맨 보면 또 지갑 이동할 때마다 피사의 개지한칸 깎이니까 그글을 이용해서 개성을 발동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잘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 계정이랑 그 딜이 잘 나온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순간이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순간이. 자, 보자고. 지금 3스택 쌓였어. c p 90% 증가. 랭업 받아가지고. 그럼 삼성 되겠지? 슬래시액 삼성 한번 꽂아보자고. 나도 궁금해. 진짜 옛날 기억이라가지고. 자, 한번 보자. 임진... 인베이지 오래갖고. 임진... 기본 미니치 20%까지 증가하고. 임진... 척. 후우우우우! 박우 96만이라고? 암멜 보다 <웃음> 우리 암멜 이거 70만까지 보지 않았나? 야, 뭐 물론 실전에서 본거야 실전에서 자실전은 아니야 지금 이거 잠깐만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요것도꽤 쎘거든 칩이 전부 증가했을 때 말이야 팍하우치고요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죽음뿐이다 팍치고 72만 야 이거 여러분 고인특집 신청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신청이었네나난또 나를 괴롭히는 신청인 줄 알았는데 바로 요대로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지금 방금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 딜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실제에서 과연 어떤, 어, 어떤 모습이 좋을지. 지금 맹회를 쓰고 있고요. 요거 하나 때문에 임마를백렙랩을 만들었습니다. 따라하면 안 되겠지? 자, 상대의 치저치방을 깎기 위해서 모노가 투입되었습니다. 치저치방 30% 깎아내립니다. 거기다 서브에 당근 사장님이 들어있어서 치저치방을 또 30% 더 깎아내립니다. 무조건 치명이 터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할고가 있어가지고 할고 스택이 쌓이겠죠? 모두 다른 종족이라서 거기다가 랭업을 받아서 더 세게 한번 때려보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치피음식 먹고요 아, 아 잠깐만 아, 투급이 너무 낮은데 야,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치명은 안 되겠고 투급 음식을 먹을게요 그래도 투급 음식 먹으면 33만 1천 자 오늘 또 고인특집이 어떻게 될지 충격적인 고인특집 속력 젤드리스가 왔습니다. 옛날 추억 속에서 우리 인마 진짜 짜릿하긴 했었어. 자, 일마를요이한칸딱 있거든, 필, 필, 개가한번 올리고, 이렇게 한번딱 깎아서, 하나, 하나 발동시켰어요. GP 30%인가 이러면, 요대로 한번 갖다 꽂아볼게요. 이거 안멸 잡으면 오늘 진짜, 야, 진짜 멋있, 멋있겠다. 세나시 후우! 박하우 아, 뭐고? 7만 7천 0 치명이 안 터졌어요, 방금. 치명이 안 터져서. 죽음 뿐이다! 팍! 와 나갈게요 일단 나가고 잠깐만 일단 우리 모노가 죽었고 터트 치명이 안 터져서 그래요 당황, 당황, 당황하지 마세요 자 성역 잘드렸어 한번 보여주도록 하자 그렇지 아, 일단 때려 볼게요 야 잠깐만 근타를 확인도 못했다 요 아, 너무 고민이 깊어가지고 팍! 오 18만 4점 나쁘잖아요 팍! 5만 6천원 아 이게 치명이 안 터지면 이제 거지 되는구나 멈춰! 자 충격의 코인 특집 속력 젤드리스가 출격합니다. 자, 속력 젤드 바로 한 번,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어, 이렇게한번 갑시다. 총한번 받고, 속력 젤드 개성 발동시키는 게좀 까다롭긴 해. 필개가 있어야, 와 20만! 응? 촉촉촉촉, 촉, 촉크덕, 어? 각성 모노보다 더 세게 나왔는데? 20만 나왔어요? 자, 일단 피사 필개가 한칸 있기 때문에 저한 칸을 깎으면서 개성 하나 더 추가로 발동시킬 수 있겠고요. 발동시키고, 촉크덕, 촉크덕 한번 가보자. 어? 야, 잠깐만! 잠깐만요 형 컨텐츠 찍는데 진짜 시간좀 제발 좀발란드랍이 어? 멈춰 자 어. 상한좀 기다려봐봐 아좀폐좀잘 뜨봐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한번 그냥 아 근타르다 근타르 고 바로 한번 그냥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떤지 죽음뿌리다 팍! 음. 15만9천 나쁘지 않아요? 팍! 98,000 멈춰 자 충격과 공포의 속력 젤드리스가 왔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 지금 하필 세 장이 뜬거든. 사크닥 사크닥 사크닥 어때 한번 가볼게요. 자, 툭 십육만, 1 6만툭툭툭툭 툭. 응? 차크닥 1 2만 와. 와, 이마보다 센데? 툭툭툭툭 응? 툭. 차크닥. 그럼 클났다 이제 잠깐만. 일단 시작은 좋았는데 한 마리 날뛸 거거든요. 아! 이러면 치즈치방 깎는 게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자, 잠깐만. 그래도 봐봐. 야, 치즈치방 깎겠지? 안매라. 우리 안매리 이거 한번 따는 모습 한 번.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동함으로 해서, 어, 개성 하나 발동시켰고요 개성 발동시키기가 참좀 까다로워. 얘가. 좀잘 발동됐으면 진짜 난리 났을 수도 있어. 자, 가볼게요. 흉! 하나 올라갔고요 갑니다! 슬래샷 쇼욱아~ 계속해서 가는거인 아, 특집 해 자, 바로 이렇게 한번, 야, 야, 이거, 으로가거 가보도록 하겠습니 이거, 이뿌리거 18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이만 피살이 깎여야 개성이 발동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깎아야 되거든요 <웃음> 그러다 한번 보자 이제 가볼게 습! 박스! 뭐가 이거? 방금 지금 뭔데? 시빙이 안 터졌구나 <웃음> 잠깐만 야야야야야 덱 야, 야, 야. 체인지. 체인지 멈춰 그 리어드 출격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치즈 치방 깎고 방어 관련 깎았기 때문에 치즈 치방 또 깎이고 거기다가 서비스 또 깎고 이러면 무조건 이제 치명이 터지겠지? 그 치명 하나 터지기 위해서 너무 큰걸 많은 걸 양보했나? <웃음> 자큰 탈은 아니고요 빡하닥 어, 찍어보고 그러면 아, 약점 피해 약점 3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바로 들어가야지 기회가 없어 내가 죽어 팍! 15만 0천 팍! 11만. 치명이 잘 터지니까 그래도 팍팍! 샥 크다! 야, 이게 된다고? 봤나? 첫 턴에 페이엔 삭제.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가볼 거냐면, 봐봐봐. 필살기 두, 두 개나 있잖아? 그럼 이동 두번 하면 두칸을 깎이거든?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이 개성 발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동을 두 번이나 해야 돼? 그 자체가 완전 근손실, 그 딜손실이잖아? 그래도 해야지 자두개 발동 됐어요 CP 60% 더 증가했습니다 팍 가보자 슉부시크아 우리 모노가 죽어서 치즈 지방 하나가 없어졌구나 멈춰! 자, 계속해서, 열투에 들어갑니다. 와이고, 어쩌네. 무서운 초살대기. 오! 야, 패 떴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야, 너 하필 근력이구나. 어떻게 되는지 안 보세요, 여러분. 아, 피사계한칸 있지? 그걸 깎으면서 치피 30% 올라갔습니다. 자, 들어가보자. 야, 이거 모른다. 촥! 팍! 14만 5천? 우후! 18만 7천. 이게 지이 쓰야 되는데 한 끗이 모자라네. 아, 딱지이 쓰면 인마 니 네, 오늘 자세 간지나 뻔했다이 초살 때 신부 없으면 인마 찌밥 대거든 신부가 이제 근데 복수를 하겠죠. 뭐고 이거 뭔데? 신부야. 신부를 쓰라고 알겠지. 멈춰. 편집자님 우리 아까 90만 터진 거 그거 매드 모비로 조금 뭐지. 척. 후. 빡쳐. 후 엄청 야 계속해서 들어가는 충격의 그대 바로 오유무야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발렌티가와 어떻게 하라는 형 오늘 이 콘텐츠 찍는 거어 인내율 아 잠깐 인내랑 지저치방상 심형이랑 상관 없지 관통만 내리는 거지 그지 그지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어싸고팍 십만 어팍 십만 오빠. 야 여기 시킨 사람은 나와라 그래 아하. 멈춰 스레시 핵형 이렇게 괴롭힐 거야 호후빡형 이렇게 괴롭힐 거야 숫 케이시